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디가 옷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올 때는 2월 상품이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문제인가를 제가 한번 발견해보겠습니다. 흐미우 혼용률을 보면요. 은극감 모가 모직이 84% 견이 실크가 16% 갔다는겁니다 안감은 포레스트리고 지금 모가 84%에 견이 16%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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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를 보면요, 소매를 보면은, 소매가 파카링이 많아가지고, 소매가 달다 보니 크니까, 여기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이게 소매가 너무 파카링이 많으만안됩다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소매가. 이 둥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인것 같고요.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지금 이게 파카링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파카링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고요. 지가 허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웃음> 허리를 표시를 했는데요 12.5cm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인치로 보면 5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옷이 되겠습니까 5인치를 여기서 줄여놓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5인치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5인치를 줄인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옷은 여기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3 6일 반이잖아요 지금 누군지를 줄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네도막으로 치면은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뒤쪽에서만 줄일 수는 없고 싹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뜯어서 이런 경우는 주머니를 다시 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앞판, 앞판에 지퍼를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옆 주머니를 뜯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서 싹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힙이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옷은 힙이 얼마냐면은 40 42 반입니다. 힙이. 42 반인데 38 반입니다. 38 반. 이 정도면은 지금 몇 인치를 줄여야 됩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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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다 뜯어내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뒤로 여기 뜯고 뒤로 에 뜯고 이렇게 사거리 안쪽으로 해서 싹 뜯어냅니다 거의 네조각을 뜯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프 앞쪽만 안 뜯고 뒷판은 완전히 싹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 뜯어보겠습니다 기장은 제 가지고 잘라내고요 그리고 지금 부리는 이분은 한 7인치 정도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를 칠인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부터 앞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뜯지 말고요. 노루발이 나중에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노루발이 안 되면 여기까지 또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뜯겠습니다. 그래서. 고리는 뜯어놓고요, 일단. 꾹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허리를 고치려면은 고리를, 고리를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 주름선하고 옆 왓기, 뒷판 옆, 뒷판 중심선입니다.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뜯었고요. 우리를 줄일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8인치 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한 7인치 반에서 7인치 4분의 1정도 7인치 4분의 1정도 이렇게 할거예요 그러면은 1인치 반 정도 2인치반면 양쪽으로 해서 보통 한쪽으로도 많이 줄이는데요 4분의 30에서 1인치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했을때요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밑에가 두 줄이면은 밑에서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어?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두 줄이니까 이것은 위쪽에서. 쪽으로 주머니가 뒤쪽으로 넘어 붙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에 패스포드를 넣어 놓으면 여기가 굉장히 엉, 궁뎅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할 때는 이쪽으로. 이건 좀 많이 쫓았는데요. 이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1인치 반만. 이쪽은 마침 3 3? 1인치 반만 할 겁니다. 인치 반. 그래서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 상태로 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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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인치 반보다도 1인치 4분의 1 정도만 줘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리 사이즈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힙하고 가면 주머니가 너무 뒤로 안 붙어야지 이쪽으로 붙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패스보드를주머니 넣었을 때는 이거 빙빙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옷 만드는 사람도잘 몰라요 그걸. 근데 직접 옷을 만들어갖고 입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에는 좀 많이 비워두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착각하는 소리 있거든요.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완성선입니다, 그리 그럼 이제 주머니는, 보면은, 지금 1인치, 1인치 반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인치 반. 1인치 반이잖아요? 이쪽으로 1인치 반이 옮겨져야 되겠죠, 이 주머니가. 저는 1인치 반이 아니고 1인치 3분의 1만 옮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완성상이니까 1인치, 2인치반 옮길까요? 2인치 4분의 1.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옮겨지야 되겠죠, 지금. 힙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해가 갈까요?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뜯어 놓으면은, 뜯어가지고 앞판 재단하고, 비판 재단하면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주머니 뜯을 때는요, 이게, 이걸 바텍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바텍 이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터지지 말라고 이걸 바텍이라고 합니다, 바텍 근데 이것을 지금 뜯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지 나갈 거니까. 안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을. 여 보면은, 바택이 지금 여기가 지금 안쪽에가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표시하게 그잖아요. 그때는 자고를 이렇게 분자고를 표시, 깊게 해줍니다. 깊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머니가. 주머니를 맞춰서 놓고, 이렇 칩니다. 치면 여기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뜯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주머니를 조금 있다가 재단할 거잖아요. 이거 면 잘라내면 오라가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알아. 여기서 조금만 풀로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재단을 해도 그런 거지 않죠. 이게 워낙에 큰 옷이라서요. 지금 보면은 힐이 38이거든요. 여기서 힙을 좀. 뭐. 지평이거든요. 36, 3 0 38이잖아요. 여유군 좀 있어야 돼요. 여유군 1cm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차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32니까, 이렇게 하 완성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완성하면 32잖아요, 제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뜯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이걸 그릇내고 여기에서 여기를는 시접을 주고 잘라낼 겁니다. scm 시접을 주고 이게 scm죠? 이거 scm 100cm. 응? 너무 많이 줬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가 이자가 시접이죠 이렇게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거기 뭐 여쭤보면 다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이사업 삼이니까 하 이렇게 시작을 일단 시접은 적어놨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 무릎선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장딴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장딴지가 많을 경우는 클 경우 장딴지가 적은 사람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은 장 잠깐 큰 사람이 있문에 그대로 이렇게 잘라습니다 이제 복선이 좀 부드럽지가 않죠 여기서 나중에 박을 때 이거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뭐 써지니까 그래가지고 허리 제일 되고 2인치 3인 38, 32 허리 사이즈가 38이네요. 힙이 아까 허리 사이즈는 여기가 적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중에 재단 하면 됩니다. 일단 이쪽을터 떠내고 나머지는 뒤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완성선이니까 시접을 빼고 몇 센치 시접을 두고 자라버린다 지금 여기가 툭 튀어나올 것 같죠? 그럴때는 자연스럽게 천기 천에 적어버린다 여기가 우리를 7인치로 해야 되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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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에 보면 힙이 38인데 보면은 앞판은딱 맞습니다 38, 28, 38, 38이잖아요 근데 약간 적은데 돼요 그 뒷판에서 좀 여유를 주겠습니다 뒷판에서 지금 38이면 한이정도 주머니는 여기는 지금 이쯤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38, 38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쪽은 너무 많이 가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금, 조금 더이쪽을 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은 재단을 하지 말고 이쪽만 재단 해갖고 맨 마지막에 앞판하고 뒷판을 이어가지고 재가지고 이쪽을 잘라내는데요. 지금 잘라내면은 나중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먼저 곡선을 너무 많이 줬네요. 그걸 보면, 곡선이 너무 많이 줬잖아요이기게 주면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덜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로얘연결했서 곡선을 이겨서 이렇게 차릴 겁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좀 선을 그래서 밑에 가 4분의 3 정도 쭉일거 거든요 원선에서 원부에서 4분의 3 정도 그 나머지가저쪽에서 4분의 3 칠거 예요 근데 여기서 잘 될때게 사분선은 이거 지금 데기거든요 시접이 없는 편이에요 시접을 20 자르는거거든요 지금 음 이렇게 이정도 체험야될것같아요 옷이 워낙 큰 옷이라 지금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장단지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이런식으로 대도됩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튀어나오는데도 무슨 땀수를다푼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허리는 29 30인가 될까요 48 32 33 34 32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32니까. 조금 더 허리를 조금 더 쳐, 천해주겠습니다 뒤판을 좀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1cm 시즌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고 이쪽 먼저 와라클 쳐가지고, 앞판하고 막기선을 이어가지고 이은 이어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면 됩니다. 형님 이 재단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허리가 28, 29, 32 여기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단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힙이 여기니까, 힙이 여기니까, 이 정도 지금 재단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겠죠. 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미리서 자르면 안 됩니다. 재단을 할때에 여기부터, 왁기 선부터, 이렇게 그옆 봉대선부터 재단을 해가지고, 부채가 앞판하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뒤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로붙 쳐가지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오비까지 이렇게 이쯤에서 이어가지고 오비, 오비라 오비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러는 벨트 안쪽에 햇널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경우는 벨트 넣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뒷판을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바록 쳐가지고 이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박아 놓으니까 찌글찌글 찌글찌글 찌글 찌글 찌글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릴 때게 이렇게 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늘려줍니다. 그래 나중에 갈라서 시계가 달라질 때안 울어요 이게 이렇게 땡기 당기, 안땡기고 그냥 가리잖아요 그거는 안에서 제앙을 밖에서 잘다려도웁니다 항상 그것을 좀 신경 써 주고요 지금 여기 주머니 있는 데는 이렇게 오마를 놓고 돌아가는 데 잖아요 발라놓고 이것을 여기다가 박는 건데 그대로 조금 적죠? 조금 키워서 여기서 보면요 힙이 지금 38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38이거든요. 이 근데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이 안됐기 때문에 39 정도는 되게 재단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뭐 늘어나는 찾서 그런데 조금 더. 이 정도. 근데 허리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재단할 때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등덩이 크고 힙은 적은 사람 허리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될때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편으로 되게 그래서 한번 제 엉덩이를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쯤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잘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리는 적고 공뎅이는 크고 공뎅이는오리궁뎅이처럼 큽니다 자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쪽으로. 동그렇게 됐는데요. 내가 보면은, 청바지 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이렇게 3인치 반, 이렇게 3인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궁덩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이게 딱 조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상 바지기 때문에 최하 모델도 4인치 반 여기서 이 사람은 젊으니한 4인치 정도 3의 4분의, 4분의 1 정도 이거 차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위로재단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무는 가위가 휘어보니까요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1cm만 남기면 잘라내지 짤잘크거든요그래 음, 이제 이상은 이제 허리는 나중에 못 키울 거예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영향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1cm 빼고요 7인치면 14잖아요. 14. 7인치 반이면 15입니다. 7인치 반이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재단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조금 요약이 필요한데 재단할 때 것이 굉장히 큰 옷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크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지 많이 나왔거든요 所以說 여기가 지금 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게, 여기가 지금 중간 무릎선이잖아, 요이 선이. 음, 반쯤 되는 무릎선인데. 살을 댈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일직선으로 돼보면, 여기가 나중에 장판지가 큰데, 딱 조여가지고 옷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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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를 지금 여기 이쪽으로 됐잖아, 이렇게. 가면서, 자를 내려주면서, 이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가면서. 그대로, 그대로 잘라버리요 여기, 여기 봐야 되겠죠. 이 가랑이를 다질때는 항상 시접은 끊겨져야겠죠 이렇게 한번쏴쫙 펴주면 됩니다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면서쫙 펴줍니다 다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옆체봉선을 같이 잡아 봅니다. 잡았을 때, 뒤판이 약간 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정석은, 패턴상에서 정석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네 개가 한 번에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뒤판이 큰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패스포드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이게 이제 패스 포드라고요 집어넣었을 때 운전할 때이 가운데가 있으면 공대이에 받쳐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패스 포드 운전할 때는 이쪽으로 밀면 여기가 이제 공대에 닿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지금 1인치 반에 갔는데 주머니가 1인치 반에 갔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1인치 반인데 여기는 보면은 2인치 반이잖아요 1인치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주머니를 이쪽 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머니 한가운데로 안 오면은 패스보드 집어넣으면은 손수관나 뭐 집어넣고 운전을 하면은 공격이 영만 받칩니다